주의! 이 영상은 마비노기 G14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아직 클리어를 안한 분들은 클리어 후에 봐주세요 마비노기 G14 후기 1. 양 지키는 퀘스트 처음 했을 때 안돼! 안돼! 야! 아니 왜! 한방에 낀 건데! 허허 밀레시안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쉽게 깨셨죠? 이제 고생 좀 하세요! 2. 메테오피아기 한방에 깬법 기도 메타 기도 메타! 한대한번 누르고 가자! 기도 메타! 하나님 아제지 피나이다! 하늘이시여! 저는 저의 오늘 미싸암이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안녕? <웃음> 보면서 3. 덤바트 마누스 힐링 퀘스트 아니 무슨 리음 게임도 아니고 각지에서, 4. 각지에서, 4. 에레윈이 아, 또일 아, 시킬 때벨르스는 로젠팔코 원정 리드에 내게 박얏기계 이번에도 단단히 부리먹을 테니까 각오한는게 각오한 각오한 좋아. 좋아 에일레의 왕국 국왕 에레윈의 열정 페이를 고발합니다 오 케을랭과의 첫 전투 아니 이걸 10분간 버티라고? 자 싸웁니다 싸웁니다 자말로해서 끝이 없을 것 같네 혼줄을 내주가 가자 자 싸웁니다 싸웁니다 마비노기가 마비해버렸다? 6. 버그로 뒤덮인 유령선 어? 어어 어? 저기요? 왜안돼 이것도? 아니 저기요? 아, 제발, 제발 이러지 마. 제발. 다시 가자. 가. 어? 아! 마비노기가? 마비 버렸다. 이치. 밀레시안 최초의 대사. 그래 나도 줘야지. 나는 어 뭐야? 여러분들 우리 밀레시안 말할 수 있었구나. 팔 아, 베임네크의 아, 스카우트제의 아, 작은 구원 요청은 몇 번째인가? 그들이 언제까지 살갑게 와줄 것 같나? 재고해 보라는 거야. 이 스카. 아이거 끌리는데 이직할까? 두와 살아 아시는구나. 안돼! 지금 살리지 않겠지? 설마 내가 마비노기를 하는 것인지 탄막 피하기 게임을 하는 것인지. 10. 마비노기가 1, 끝까지 마비했다 1분. 뭐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내 네, 다음 회의에 피! 풀썩 마비노기가 마비해버렸다! 메인스트림을 다 깨고 느낀 점 옛날 메인 들리나? 요줄건 없지만 애린좀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밀레시안 알았어요 여신의 부탁이니까 노력할게요 요즘 메인 에이린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없으면서 위기가 닥치면 떨쳐 일어나는 독특한 유전자를 가진 밀리시아들이 화답하여 일어나 싸웠다. 끝!